이렇게 해도 가루기가 뭐 거의 날리는 거는 없어요 안그러면 지금 뭐 이마한테 되면 이래가 움직이면은 야몇 마리씩 날리고 하는데 온실 가루 한두 마리 딱 보이면은 주위에 한 마리 날리잖아요 주위 반경 한일 미터 안에 반드시 알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야구를 안만 쳐도 솔직히 여 밑에 이 밑에 이뒷면이 깔린 거야. 약을 아무리 쳐도 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엑셀이 거기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음. 잘 됐는데 걔가. 그래고 어차피 타 제품. 여코도 작년에 아마 너무 막 온실이 심했거든. 음. 자 저는 지금 경북 성주에 한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 참외밭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가루이랍니다. 가루이. 한창 지금 벌이 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가루이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루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집에도 몇, 몇 집을 가봤거든. 네. 가봤는데 온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날리, 예, 예. 손맛에도 많이 날리는데, 나... 예, 아직 저 같은 경우는, 그, 약 그거 여코는, 아직은 크게 뭐 날리고 이렇지는않아 그 한두 마리, 예, 한두 마리만 뭐오해 가다가 또 없는 동에는 거의 없어. 예. 근데 있는 동에 이제 그몇 마리씩 날리지. 아직 전에 같으면은, 막 지금 뭐막 이래가 손맛에도 확 날리거든. 작년에 심했어요? 작년에 심했지. 작년에 좀 일찍 심하고. 네. 지금 이런 건 깨끗하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알안 보여요. 근데 이제 네. 온실 가지고 한두 마리 딱 보이면 주위에 한 마리 날리잖아요. 주위 반경 한 1, 2터 안에 반드시 알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3월 한 초순경에 네. 벌써 약을 넣었는데도 온실이 심하더라고. 작년에. 지금까지는 그게 지금 온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을 그러니까... 거의 뭐 예방으로 한번 치고 며칠 전에 이제 한두 마리 날리니까 정체 치면서 이제 한불치고는 아직은 크게 온실에 뭐 많이 와가지고 그래 치고 이러지는 않았어. 분명히 지난번 넣는 약효는 거의 지금 소진돼 간다고 보고요. 이게. 그래가 그러니까 아래 지금 연락하다가 이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른 거. 지금 주고 한다고, 예. 지금 오늘 내일 또 다시 한번 여야 돼. 예, 하튼 최대한 빨리 넣으셔 지금 크게 뭐 많이 날리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올 때한 파스만 밀도를 넣어줘도요 뒤에 관리가 네. 되게 쉬워집니 아, 막 그때 많이 날리고 할 때는, 어지간히 예. 막 간주해도 안 되고, 예. 막 위로 쳐도 막한 3일 간격으로 계속 쳐야 돼. 원래 하여튼 뭐, 익실을 관주하고 나서는 뭐,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 죠 예, 예. 작년에 지금 아신물 따고 에이. 이맘대 같으면은, 작년에는 또 온실이 일찍 왔어. 예. 온실이 일찍 와가지고, 약을 막, 포거도 치고 몇번 쳤는데도 예. 한번 오니까, 작년에는 또 이게 참에도 너무 뭐, 새감해가지고 작업하는데 뭐 전부 문대가 씻었다니까. 예. 듀블리 때 아예 막, 심하게 왔었다니까. 심하게 와가지고 올리는 막 무조건 막 그거 연락하는데 야 그거 확실히 엮권나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 지금 온실 몇번 쳤거든 야엑스레 그~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도 내가 친구 집하고 몇집 가봤어 네. 몇집 가보니까 지금 온실이 심하더라고 네. 막문 앞인데도 이렇게 손맛 해도 네. 막 많이 날리더라고. 약을 안만 쳐도 솔직히 이 밑에 이 뒷면에 깔린 거 약을 아무리 쳐도 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치가지고 있는 것만 죽고 나면 은 알까지는 못 죽이니까 예, 위로 예. 쳐도 계속... 또 3일 되면 또막 팍! 로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간주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지. 효과는 간주해놔놓으니까 아직은 온실이 막 많아가지고 걱정할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아, 그게 엑시에요 예, 예. 엑시렐. 유현 탁재 네. 125mm 인데 네. 요거, 요거 한병 동 요거 한 가지고 한동 네. 기준 잡아가지고 석동 같으면 요 백, 요거 한병 가지고 100m 기준 잡아가지고 네. 그 석동 같으면 300 네. 네. 300 잡아가지고 세병을 희석해 가지고 네. 간주합니다 지금 한달만에 거의 간주한다고 보십니다 그 엑시랩이 그 엽고 나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온실이 크게는 없어요 오, 거의 작, 작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막 온실이 심해가지고 음. 그리고 막 두블리 딸 때부터 이 참외가 막 시큼해가지고 작업할 때 씻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참외 따 보면은 지금 열일 동통 중에서도 거의가 참외가 날리는 거는 없어 요 음. 우에 가다가 진짜 한두 마리 난리 가지고 예방으로 한번 치고는 그엑시그그 간주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온실 많아 가지고 막이막 걱정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온실 없어도 살충제를좀덜 치니까 아무래도 벌려 가지고 수정 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정하고 나면 예방으로 또 한번 치고 모레부터 뭐또 간주로 한번 한불 더 연락하거든 일단 여면 제가 봐서는 지금 효... 효과가 아직까지는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요 전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타 제품 같은 여코도 마음 놓고 있었는데 온실이 막 심했거든. 이렇그 해도 가루기가 뭐 거의 날리는 거는 없어. 안 그러면은 지금 뭐이만테 되면 뭐 이런 움직이면은 야몇 마리씩 날리고 하는데 지금 지금 한동 조기에. 저 한두 마리가 네. 보이고 네. 그 외에는 참에 한번 땀닫고 이래 손 들고 이래 해도 아직 날리고 이런 거는 크게 없더라고. 음. 그엑시레 언제 어떻게 시작해요 아쉬물 2월 초 성경에 다 끝나고 음. 그리고 이따가 예방으로 이 원실 간주를 타 제품을 열려고 음. 하는데 그초정연 약방 사장님이 이제 엑시레이그 위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잘 네. 됐는데, 걔가. 그래가고 어차피 타 제품, 역호도 작년에 아마 너무 막 온실이 심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또뭐 믿고 이래가지고 추천해 주길래 액체를 그거를 한번 간주를 했어요. 네. 3, 2월 한 하순경에 네. 였지. 이게 하순... 지금 몇 하순... 평이에요, 지금 17동. 한동 몇평 한동에 보통 뭐 200평. 200평. 자, 200평에서 200평에서 지금 몇몇 시대? 몇 시대? 200평에 지금, 간주로, 네. 100리터 정도, 한, 한병 가지고 100리터 계산해가지고, 네. 그래가 석동 같은 경우는 300리터를 물에다가 3병을 태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 간주를 했지. 아, 간주. 관주. 네. 예. 간주만 하데도없어요 예, 간주만, 간주만 하고, 간주하고 한 며칠 있다가 그냥, 온실은 크게 없는데 네. 저종치하고칠때 예방으로 한번 치고는 지금까지 한한달 가량을 거의 온실은 안 쳤지 지금 네. 안 쳤는데 지금 온실이 크게 아직은 없어요 지금 네. 그래도 약효과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현재 다른 집에 비해서는 지금 몇번 쳤는데 다른 집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온실이 지금 크게 날리고 하는 게 없어 네. 예, 물에는 뭐잘 녹습니다, 엉기고 아, 이러지는. 않아요. 막는거같고요 예, 예. 그거 한번 주시면 기대한 효과가. 일단은 뭐 지금 온실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고온기 들어서면서 그 일단은 온실만 잡아도 그만큼 일단은 약을 대치니까 연미시비 하는 거는 온실이 오고 난 다음에는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야 이게 그거 하지. 안 그러면은, 이 온실이, 뭐, 알까지 실제로 죽여야 되는데, 연매시배 해가지고는, 위에 있는 거면은, 포고치기나 이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막, 다 죽는데, 그한 3일 뒤에 되면은 또, 그만큼 또 올라오니까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러니 간주를 해가지고 알까지 거의, 이게 알까지 죽이는 역할을 하는지, 일단은, 거기가 지금 타 제품을 썼는 거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온실이 이걸 간주하고 나서부터는 없으니까 네. 믿고 이제 한번 올리는 한번 이어보는 거지. 네.